이게 뭔데? 아이 소리를 들으면 지금 애들 마당에 있는데? 다시 올게 이게 무슨 소리야? 알싸 알싸 알싸 알싸 또딴거 없나? 반응하는 소리 열 가지가 있대 강아지가. 누구야? 응? 타타 좋아하는 피피기수인데? 내 누가 호랑이 소리를 내었는가 우리 타투에게 누가 호랑이 소리를 내었는가 쪼렀잖아요 왜 우리의 기을 죽이고 그래요 <목소리> <목소리> 소비야 복싱은 말이요. 바람을 가르는 빠른 팔.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. 입은 가만히 있자니요. 어? 전화가 왔어. 잠깐만.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, 네 맞아요. 네, 네. No. no god please no no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네네네 s h